모래차가 드디어 진짜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고민에 빠져 넘길 것인가? 계속 먹을 것인가? 벌써 먹고 있어? 맛있는 맘마를 먹을 시간인데 오늘의 메뉴는 킹카님 어. 과는 지금 먹고 있는 계란 잠깐 주세요 주세요 어, 이렇게 미역국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미역국수를 넣어가지고 먹으려고 하고 야채까지 해가지고 오늘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왜냐면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그것은 즉슨 바로 저도 좋아하는 계란입니다 아 노른자는 다 먹고 이제 흰자를 주네요 음 초록이 먹어 초록이 먹어 응? 너무 뜨거우면 다 뱉기 마련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손 등에다 대지 마시고요 손 안쪽에다 대는 거 추천합니다 왜냐? 그럼 뜨거워 오늘은 이제 독밥 육아를 했다. 아마 뭐 독밥 육아란 말안 좋아해요. 저. 그러니까 독점 육아. 그녀의 사랑을 독점했다. 그녀의 사랑은 독점할수록 약간 피곤해지는 게 있어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데, 거리가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 오로지 밀키트파, 미역국수. 너무 좋았던 게, 나도 너무 손으로 하네. 너무 좋은 게 15칼로리밖에 안 돼요. 15칼로리. 그리고 되게 재미난 게 이거를 또잘 먹더라고요. 꼭 저한테 먼저 김이상궁처럼 먼저 먹이고 있어요 아니야 너가 먹어 그렇지 제가 좀 철학을 바꿨어요 그 삐뽀삐뽀쌤의 어떤 영상을 보고서 제가 바꾸는 게안 먹으면 그냥 안 먹게 됐더라 지가 배고프면 먹게 되어있다 이게 비빔국수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맛있어 이거 찐뭐돈 받고 하는 광고가 아니라 너무 맛있어 진짜 어잘 먹는 것봐 모든 걸어 건... 너나 면면면 그렇지. 면을끊고 음, 들어와. 물 달라는 음, 음. 어? 이신호죠 뭐. 뭐? 뭐, 뭐, 뭐, 음, 이게, 뭐. 이게 뭐야? 아, 어, 매운 거 묻었어 안 돼, 안 돼. 에이. 에이. 음. 어? 이게 뭐 에이. 이게 제일 맛있는거야! 이거 줄게. 자! 자기도 있으면서.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네! 자, 드디어 한입 처음 먹어볼게요. 이게. 와, 너무 맛있겠다. 음. 음. 아, 그리고 이것도 새로 산... 야, 난 먹을 거야! 나는 먹을 거다! 압도해야 돼요. 이 친구의 에너지를 제가 압도해야 돼 내가 먹을 거야! 이렇게! <웃음> 와! <우와. 웃음> 음! 맛이끝내준다 <웃음> 완전 또 먹고 싶다! <웃음> 지금 뭐라도 줘야 돼요 <웃음> <웃음> <웃음> 냠냠냠 계란 어, 음! 음! 알았어. 이거는 근데 이거 위험해. 이럴 때... 이럴 때 어쩔 수 없어. 김을 줍니다. 김자 우리 먹이는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면 안 돼. 야, 딱 입구에다 딱 들이대고 있어야지. 아, 선택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입을 열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또 여기다 그 대면 어, 지금도 원래 잘 먹는 상황이었네. 시작됐어. 그렇지만 여기 있다 김이 있지. 네, 김을 다 먹었어. 김을. 자. 지금 이 친구의 이 친구의 에너지를 이길만한 것은? 오! 어! 을의 차가 드디어 진짜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고민에 빠지죠. 넘길 것인가? 아니면 계속 먹일 것인가? 끝까지 본분을 다 하기로 합니다. 왜냐? 의도 밥을 안 먹고 왔을까? 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을리막 자기 것도 먹, 먹어야 되고, 막 그런 징징거림을 듣기보다 빨리 하고 난 빠진다. 응. 오늘 되게 지금 <웃음> 되게 응앵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응. 요즘 아우 방국 끼면 어떻게 해? 지금 엄청 오늘따라 땡깡이 많, 많네. 응. 음, 맛있다. 음 소스를 전화를 했어. 왜 이렇게 소스를 더 넣냐면, 약간 좀 스트레스가 풀려요. 매우게 먹어요. <웃음> 제가 스트레스 뭐 쌓았던 거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요. 이 계약 관계에서 돈으로 한산할 수 없는 어떤 기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 이 계약 관계를 자초했지만, 음. 어, 음. 일을 할 때는 스트레스가 또 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일입니다, 일. 아니, 음. 사랑까지는 음. 일은 아닌가 음. 책임지는 건 일입니다. 그렇죠. 음. 음. 음. 음. 군대를 갔다 왔어요, 이 친구가. 어? 누지? 엄마. 외식은 안 돼. 당분간. 그게 아니라 돈을 많이 써서 안 된다고. 돈에 대해서는 제가 갑이에요. 이분리 누구시지? 잘 먹고 있어? 아. 어, 내가 잘못했네. 뱉는다고? 치즈를 뱉는다고? 그럴 리가 없지, 그렇지. <웃음> 응? 역시 움직여주는 인간 모빌이 있으니 한눈 팔려서 잘 먹어요. 누군가 움직여주고. <웃음> <웃음> no way, it's too much. 왜 뱉는 거야? 괜찮아. <웃음> 예, 잠깐 화가 날 뻔했어요. <웃음> 음. 뱉었다던 거 다시 넣기. 그 진짜 아파. 아, 어, 과일 먹으면 안 돼. 도와주질 응. 못할망정. 잘 치기고 있어? 응. 목안돌아오는거 응. 알지? 진짜? 어, 아, 왜 그래? 아, 렉서이슨 어, 빨간색 돌아가잖아요. 여기. 지금내 아니, 왜냐면 내가 웨비너였냐면 용량이 얼마 아. 안 남았거든. 아. <웃음> <웃음> 이거 아, 아빠가 주신 건데. 엄마 것 없고 네 것만 해준 건데 다 아, 지금 생각하니 서운하네. 이거 진짜 맛있는 볶음밥인데, 음. 아 오로지 그녀 것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위사랑이에요 위에 위로 가는 사랑 <웃음> <웃음> <웃음> 위로 가는 사랑이라서 오로지 으른감만 밥을 향해 있어요. 제가 정말 사랑 많이 받는 뭐 와이프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개뿔이. 이렇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지주를 주겠다. 지주~ 지주~ 저한테 아무리 뭐라고 해도 확고한 저만의 원칙이 있거든요. 오늘도 답을 찾자. 저희 원칙, 고급스러운 스킬들, 그런 것들을 오늘 가져셨실수 있었을 거예요. 야채가 다 숨이 죽었네요. 하지면 맛있지, 롱! 음~ 잘 먹었다. 이바이 할바이. 이아이 맛있게 먹었다. 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 역시 남긴 밥 먹는 것 진짜 맛있어요. 왜냐? 으리, 정말 정성스럽게 사랑을 넣어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럴 때 아니면 으리의 사랑을 제가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끝! 손씻으러 가자. 어이구, 배, 배 나온 것 봐. 즐거운 저녁 되세요. 아이가 조용히 잘했어. 가자.